지난 3월 3일 오후 3시, 대항로 후암선언에서는 제19차 100일 기도가 시작됐다. 숫자 3이 3번 겹치는 333 기도는 큰 의미가 있다. 인간의 척추는 33개, 불교의 하늘은 33천, 이 세계 사면 팔방이 의미하는 수 32에 하나를 더하면 33이다. 100일 기도를 시작하기 전 무려 20여 일을 입원했다. 염증 수치가 25를 넘어 폐렴이 와서 심하게 열이 나고 있는데도 알지 못했다. 그저 면역주사를 맞고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의사는 정신력의 승리라며 놀라워했다. 결국 병원에 꼼짝없이 갇혀서 염증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누워 있어야 했다. 암 환자에게 암보다 무서운 병은 폐렴이다. 많은 환자들이 암보다는 폐렴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루 네번 항생제에 해모글로빈이 부족해 수혈까지 맞는 바람에 체중도 많이 빠졌다. 항암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기간이었다. 큰 사건들도 많았다. 이번 기간 동안 내 곁을 지켜주셨던 S 박사가 병원에 오던 길에 차가 반파되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는 폐차되었고 S 박사는 전치 7주의 부상을 입고 입원하였다. 같은 시기 일본 마스모토 후암 선언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필 그날 나는 병문안 온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심하게 사례가 걸려 쓰러지는 바람에 가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생사가 오가는 파란을 겪고 3월 3일 3시 마침내 백일 기도에 동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 인간이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다. 신에게는 종교가 없으며 성인들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다. 석가모니는 불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성경 말씀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공자는 오직 인으로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라고 이르셨다. 성인들 중에 자신을 위한 종교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분은 없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살며 영원 불멸한다. 영혼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서 몸체와 개체를 만들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간다. 인간과 영혼은 크게 구분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영혼의 흔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다생검례를 통해 여기에 태어나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된다. 이렇게 귀중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식이 대학 가는 문제, 장사가 잘안 되는 걱정, 집을 빨리 팔고 싶은 마음 등등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21세기 종교는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로부터 벗어나 마음 편하게 스스로가 개체가 되어야 한다. 종교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 철학과 명상과 자연 이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일종의 동호인 형태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종교보다는 문화와 정서가 우선할 때 비로소 종교의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한 생은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한 부분이다. 영혼은 잠시 우리 몸 안에 깃들어 있었을 뿐인데 이 생의 끝을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영혼임을 깨닫는다면 그야말로 종교가 필요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3월 3일 3시에 시작한 333 100일 기도는 새로운 종교로 가는 마지막 마침표이다. 그리고 이번 기도는 학업으로 치면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 오랜 이번 생활에 몸은 쇠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맑은 상태가 되었다. 앞으로의 시간을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차오른다. 유튜브를 통해 자길진의 간모닝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